어 소원을 말해봐 제가 지금 막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딸아이가 영화표를 예매해놨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살짝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집으로 제가 카메라를 가지러 들어왔어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제가 지금 눈썹을 휘날리며 지금 약속 장소로 가고 있어요 늦으면 안 되는데 우리 딸이 모처럼 어, 음식점하고 영화관하고 다 예약해놨는데. <웃음> 차가 5분 있다 오네요. <웃음> 지금 제가 잘 찾아왔네요. <웃음> 영화는 여기서 봐요. 딸이 여기서 저녁을 먹고 들어가자고 저보고 먼저 시키고 있으래요. 어? 우리 딸이 이렇게 주문하라고 문자까지 보내줬어요. 크림 카레 우동하고 한박스테이밥 네, 그두개 음. 음식이 먼저 나왔어요. 우리 딸은 곧 도착한대요. 와, 어, 저기 딸이 막 뛰고 있네요. <웃음> 아, 저기 딸이 막 뛰어오고 있어 우리 딸이 내라고 아, 카드 줬어요 <웃음> 오늘은 제가 빈대예요 <웃음> 네? <웃음> 우리 딸이요 카드를 주면서 장, 오늘 요 카드를 주면서 장도 보고 다 쓰래요 오늘 오늘 갑시다 질르러 갑시다 <목소리> 아. 있냐? 있냐? 아니요 네 좀 마음이 약해 갖고 많이 못잤습니다 <웃음> 이렇게서 해 우리 롯데시네마에 여기 좀 자주 오는 편이에요 우리가. 3 0 0분 오늘 데이트 재밌었어요 딸 네, 고마워요 네. 다음에도 충전 부탁해요 네. 안녕. <웃음> 아 지금 이제 막. 눈도 번지고 막 엉망진창 개판, 빨판, 시민판 <웃음>